어디 가니 이렇게 타고는 안 넘어지고요. 이거는 좀, 좀 세게 차면 넘어지는데, 아까 보시다시피 넘어지면 바로 일어나기 때문에 넘어지는 게 별로 이 정도 스케일에서는 넘어지는 게 별로 돈이 아요 그것이 하나의 장점이기도 이게 휴머노이드면은 넘어질 때 많이 다치죠. 아, 까아라 <웃음> 어, 차주셔야 될것 같아. 저도 이걸 아 이걸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<웃음> 이제 이런 거를 자동으로 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. 이거 언젠가는 축구 대회를 할수 있지 않을까. 이걸못 해가지고 대표기축으고